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이야, 이 태어나서 이렇게 큰 덩어리 고기 처음 해보거든요. 잘할 수 있겠죠? 육식맨님 레시피 보면서 열심히 따라 해봐야지. Let's go. 소. 소? 어. 소 맞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칼질! 응, 칼질! 이런 꽃이 피었습니다. 아, 귀여워라. 유나 꽃이네. 응, 고마요 응, 고마워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엄마, 우리 간식 창고가 아주 빡쳤어. <웃음> 아, 진짜, 여이 기분 너무 좋겠네. 어, 아,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두려웠거든요. 고기 손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할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괜찮네요. 두껍게 잘라내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 할만한데? 재밌는데? 응. 응. 욕심했님가칼라서 응. 듣고 이 정도면 됐나? 어, 한 시간밖에 안 돼, 이거 아니, 여기 덩치를 엄청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만한 오글인데 한 시간밖에 안돼 이야... 아 뜨거 새거가 아니고 이따 고기 다듬으면 고기 잘라야 되잖아 아 깨끗하게 한번 닦았지 그렇군요 <웃음> 맛있겠다 자, 맛있겠어? <웃음> <기저귀> 맛있겠다. <웃음> 나, 나, 나 고기 그래. 못 먹는 거 아니야? 아연이 어린이집 갔다 오면 먹을 수 있어 이거 엄청 <웃음> 먹을 거 <거예요. 웃음> 와우 어, 59도야, 벌써? 60도? 어, 너뭐 금방 되겠는데? 아니, 시간 연장은 또 근데 30분밖에 안 되네? 너는 정세가 뭐니? 뭐야, 고기 어디 갔어? 이거 봐. 와. 와. 냉면, 고! 고! 물냉면 먹어볼까 이제 통갈비를 곁들인 물냉면 물냉기 냉고기 한입 이게 바로 먹자랄이지 공사운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사당이다 진짜, 진짜 맛있다! 비냉도 빨리 먹어보자! 떨어져 떨어져 어떡해. 해진다 진짜 물냉 블랙. 아물냉는 그냥 당연히 비행에 어울릴 줄 알았는데 완성 탈떡궁합이네 와.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맛있 좀. 좀. 좀. 좀. 좀. 좀. 올 여름에 꼭 해먹어봐야 되는 보양식이에요 와... 채소랑 이렇게 다 오이. 여기자 이렇게 먹으니까 UDT가 생각이 나요. UDT 그 지옥 훈련 보셨어요? 그노에다가 이거 받아가지고 밥 먹는 그런 느낌. 두개 시키길 잘했다, 진짜 와.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런 큰 고기도 많이 해먹어야 되겠다 와. 음. 뭐야? 와, 아니 비프립이 기름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은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거의 약간 무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름진 고기 빡 먹고서는 여기 이 육수가 같이 호로록 들어오면 <웃음> 어뭐 고기 먹은 적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야, 얘는 이렇게 또 먹어볼까? 어? 내가 올렸었던 것 같은데. <웃음> 아, 진짜. <웃음> 이건, 야 환상이다. 아, 여기 참 냉면집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조선 칭냉면인가? 체인점이라서 여러분 동네에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맛있는데? 물냉 진짜 환상입니다. 저는 여기는 물냉 맛집이요, 진짜. 마지막 한 덩이만 더 먹을까? 두 덩이인데 마지막 한 덩이 더 먹으면 어떡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 정신 차려 아니 아까 여운이가 이거 이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아우 큰일날 뻔했네 나 왔네 아빠 아까, 아까 고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있어 서 고기였던거 이거? 이거? 어, 여기 남겨놨어 이러면 너무 정없어 보이니까 아 자기 먹을게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와 와, 와... 이이주 이따 주면 되겠다. 아아아 줘요? 여보, 아 진짜 이거 아아아게앞에아아아아부터 등나이즈 <웃음> 지금 <웃음> 토끼는 데서 토끼는 한번더 달라고요? 이게 요리사의 행복이구만. 음. <웃음> 근데 물랭이 깡패지 진짜. 어. 장난 아니지? 그 차가운 거랑 시원하고 딱새콤 어. 맛이 딱 어울려 완전 잘 어울려 얘는 따끈따끈한데 음. 딱 들어가면서 이게 와 진짜 깔끔 개운 야잘 먹었다 아나한입 먹어야지 와 아. 이거 육식맨님께서 올리셨던 비프립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는 아니고 시즈닝만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시즈닝을 뿌려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진짜 고기 손질만 하고 오븐에 넣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강추 그래서 혹시나 집에 손님이 오거나 이랬을 때딱 고기 준비하고 냉면 시키면 환상! 환상입니다 야